자, 일단, 그, 소개시켜드린 이 핸드건 튜닝을 좀할 건데, 제가 이제 부품을 사왔습니다. 이 이너바렐. 이너바렐은 PDI에서 나오는 그 118cm, 1 1 8 m 짜리 이너바렐을 준비를 했고요. 어, 메이플 리프에서 나오는 요 신형 MR 호복고무 60도 짜리인가? 이 예, 60도 짜니까요 아마 박스는 제가 떼서 버렸는데, 어, 제품을 한번 이, 지금, 그, 아미 이 핸드건에 한번 장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 분리를 할 때는 이 락을 풀고 이런 식으로 뭐 하부는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는 필요가 없고요. 음. 이렇게 분리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스프링과 버퍼 그리고 이너바렐, 아웃바렐은 아웃 앞으로 빼고, 이너바렐은 요렇게 빼면 됩니다. 일단, 어, 호법챔버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나사 두 개만 풀면 되네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한번, 나사를 두 개, 여기 보이는 요두 개, 요두 개만 풀면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를 풀고, 허벅고, 챔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길이 차이가 좀 상당 상당히 나죠. 음. 그리고 새로운 이이너바레를 장착을 하고. 오버부분을 결합을 하고 뚜껑을 탁 덮어주면 어잘 장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네요 뭐 이거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걸 빼기도 상당히 상그러웠는데 뭐요 교체하는 것은 뭐 아주 저 같은 초보들도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제 걱정은 이거를 이너바렐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걱정이 있습니다. 호법이 잘 걸리는지 구멍을 통해서 한번 호법 조절 이, 이 부분을 통해서 호법을 한번 도, 돌려봐야 되겠죠. 네, 호법은 잘 걸리네요. 그러면은 조립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착이 다 되었고요. 다 조립을 하고 어, 집탄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이 끝났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집탄이 어느 정도 나, 좋아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너바렐 교체하고 나서 <웃음> 집탄 테스트 영상을 보셨습니다. 어, 기존에 있는 이 이너바렐, 황동 이너바렐은 뭐 제가 봐도 그렇게 뭐 고퀄리티의 이너바렐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뭐 90, 한, 한 6cm? 뭐한이 정도 되는 이너바렐인데 지금 제가 PDI 111cm 이 은색으로 보이죠? 살짝. 요 지금 튀어나와요. 요 앞에까지 이빨 뺐거든요. 111cm 아, 118짜리 이너바레를 교체를 했고 호복 고무는 저 뭐야 저거 메이플리프 mr 호복 고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어, 테스트 영상을 보셨고요 상당히 집탄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뭐 제가 좀 손이 좀 떨리다 보니까 바이스에 물려서 테스트하면 조금 더 정확한 집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제가 118짜리 이너바렐를 꼽다 보니까 지금 이 앞에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했죠. 이 안쪽에 그 턱이 하나 있습니다. 턱이. 턱이 하나 있는데 그 고무로 된 턱이 하나 있는데 이 턱에 이너바렐이 정확하게 걸려요. 그 걸리는 게 생각보다 <웃음> 집탄 상승 효과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너바렐이 걸리면서 챔버의 유격이 아예 없습니다. 챔버의 유격이. 챔버가 흔들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너바렐을 요 이너바렐 좀 비싼 거 말고 조금 저렴하지만 118짜리 이너바렐을 넣어 가지고 이 앞에까지 뺀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집탄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원래는 요요 요 제품 아시죠? 많이 그 레드윈사의 코브라라는 저 RMR 사이트입니다 요거를 지금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얘가 어 일단 어, 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뭐, 좀 고장이 났어요. 이게, 이게, 이게 불량인지, 이게 내구성이 안 좋은지, 뭐, 실총에도 된다고는 하는데, 일단,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고장이 난 건지, 처음부터 고장이 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 불은 들어오는데, 이 불을 보고 쏠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어, 가지고 있는, 요, H4. 제품에 그 닥터 사이트를 올렸습니다. 닥터 사이트를 올렸고 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집탄 상승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너바렐이랑 호복고무 교체하는데 그 제가 직접 구매한 금액은 85,000원 정도 돼요. 85,000원 정도 국내 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이아비 팩토리라는 샵에서 구매를 했고 어, 그거 외에는 뭐 다른 세팅을 한건 없습니다. 지금 이너바렐, 호복고무 밖에 안 했는데 어, 이 정도의 집탄 보여준다나 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자체가 워낙 좀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어, 그렇습니다 어, 앞선 영상에서 이거를 소개해 드릴 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얘기가 실총에 이렇게 생긴 실총이 있습니다 스카타, 스카타토 라는 제품이고 어, 특유의 여기 보면은 dvc 별표와 여기에 20 별표 11 이라고 되어 있는게 바로 뭐 스카타토 어, 뭐, 스타카톤과 카뭐스타하이튼 하는 권총인데 어, 그 권총을 뽐딴 권총이기 때문에 조금 리얼한 느낌도 있고요 뭐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RMR 사이트와 닥터 사이트를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이 마운트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영상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제품을 튜닝하는 음,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했는데 어, 저는 이 제품의 튜닝을 이너바렐이랑 호복고무까지만 튜닝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탄창은 얘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순정 탄창이 무겁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그 탕폴리오요 어, 비슷하게 생긴 총인데 은색으로 된 아주 비슷한 총 있죠. 고고탄창이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 탄창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뭐 게임용, 게임용은 잘 모르겠어요. 내구성이 그렇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게임용 아니면 은 슈팅용으로 구매를 하실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어, 추천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어, 내구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비비탄 최소한 한 5,000발에서 만발 정도 테스트 사격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비비탄을 좀 많이 쓰고 제가 슈팅용으로 좀 사용을 하면서 또 나오는 뭐한 5,000발 사용 후기, 만발 사용 후기 한번 더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